앙리에다 딱 보니 유벤투스네요 음. 홀포그바에다가 이 팀같은 경우도좀 무난한데 알렉산드로부터 시작해서 요거같은 경우는 BP 400억 정도 있다 하셨으니까 콘네드베드도 나쁘지 않아요 콘네드베드나 아니면 티에리 앙리도 높여도 상관없고 이 정도면 은 괜찮아요 어, 나쁘지 않아 이건 사실 자유인데 음, 만약 가실거면은 네드베드나 앙리 올려주는 정도? 어. 아, 앙리도 굳이 오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정도면은 음. 네네 한 그정도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드베드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폭력이 이중로 좀 빠르긴 한데 아 나쁘진 않다 음. 이중로 유벤투스팀이면 폴포그바도 살좀가져 쉽긴 한데 아아 어. 배드